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?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조심하게 매정하게 나와미 네 손가락에게 이렇게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이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좀 쉬어야지